어? 뭐야? 어? 뭐야? 어? 나 지금 내신 바라고 있거든? 뭐야? 네, 후지 데드의 데디, 데딜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느냐? 해골천에 가면은 티밍이 제일 많긴 하죠. 근데 이제 아직 투척 친구들 응? 이제 다이너나 응? 그 다음에 알리, 발리 발리 같은 애들이 이제 음, 존나 팀먹고 존나 해요. 에?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런 애들을 참교육 시켜주기 위해 팀밍을 살짝이라도 없애주기 위해 이제 바로 뒤통수 쳐버리기 뒤통수 쳐버리기 프로젝트 파리 갈게요 제가 대형산자 때문에 다른 것들 한판씩만 하지 거의 이제 솔로 이것만 많이 하거든요 이걸로만 거의 4천점 찍었는데 잠깐만 이거 큰일났죠 잠만요 일단은 살짝 같이 써줘야 돼. 궁을 좀 채워주고 오케이. 일단 저 친구들이 앞에 나가서 깝치면 돼. 제가 일곱 명 남았고. 자 잠깐만. 여기서 얘는 궁이 아직 없어 오케이 그럼 6명 남았는데 우리 3명이면은 나머지 3명만 있다는 거지? 한 4, 5명 있을 때 그때 어? 배신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에머 좀 채워주고 자 얘는 빨리 잡아주고 어, 얘는 이제 쉬워, 쉬워. 빨리 잡아야 돼, 빨리. 어? 자, 잡아야 돼. 잡아. 잠깐만, 이거는 이렇게 살짝 사라져야 돼요. 어, ᄌ 될 뻔. 좆될 뻔. 좆될 뻔. 자, 친구 먹어줄게. 자, 이거는 솔직히, 티밍 안 해도 다 이깁니다. 6이잖아, 6.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이거 내가 졌다. 와! 까비! 아 역시 이래가지고 파워큐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 어.. 요번 티밍을 없애려면 어떤 걸 해야 되냐? 모티스에서 투척 애들 다 잡을까? 모티스는 일단 시작할 때 하나만 먹고 빠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 이상 먹으려도 힘들어. 하나 잡았고 빠져주고 아 저걸 뭐 먹었어야 되는데 아 저걸 왜안먹어줬지 미치고 활짝 뛰네 어 뭐야 뭐야 잠깐만 우리 하나 몰아야지 자 소머리 들어갑니다 자 한대 맞았고요자 첩첩 자, 자 한명 깔끔하죠 벌써 투척새끼 두명 자 거리를 좁혀야 돼. 자 제시랑 어 자 일단 살려줍니다 나도 살아야 되니까 어우 방금 순간적으로 못했는데 자 빠져주고 멍청한 멍청한 저 프랭크 자 지금 다섯 명 남았는데 무조건 상위권에 들수 있는 법은 무조건 부시 안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자 얘한테 압박을 좀 넣어주고 어이 름이 일본어인데 아나 일본인 그래도 싫어하지 않는데 얘들아 얘들아 얘 잡아야지 그래 그래 숨겨둘 거 없고 다이너가 먼저 죽고 이제 죽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칼을 내가 이길 순 없을 거야 아마 궁극기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니까 근데 여기 가운데 먼저 이렇게 인원이 적거나 많아도 가운데 먼저 들어가 있는 건 좋지 않아요 아, 때렸나 보네. 아, 궁극기 생겼나 보다. 아 씨. 잡아 오케이. 샷, 샷, 샷, 샷. 어예, 왜 이쪽으로 가? 어. 난 살려 줘야지. 오케이. 공빼 주고. 자. 한명 남았고 아! 제발! 다굴 넣어놓아! 아다굴당했네 그래도 까비 내가 이제 상자 깡을 안올리려 해 근데 요번에 되면 또 올려야지 자 어떻게 하냐 저번처럼 뭐 영어로 바꿔주고 영어 살짝 바꿔주고 상자 깎이 영상이 아닐까? 빨리빨리 깎게 11개씩 자 그럼 다시 11개 오 어, 뭐야? 리얼리티? 호호 시발 어? 이거 이거 이거 일단 나머지 상자 까고 한번 보자 어? 뭐야? 어? 두개 떴어 뭐지? 주작 아니거든? 근데 내가 아까 말했지 가, 갖고 싶지 않은거 두개 다 떴어 무조건 기대하지 말고 가 그게 답인거 같다 사람은 역시 역시 사람은 기대하지 않고 가는게 기대감도 없어 나 지금 내심 바라고 있거든 어, 다, 세 어. 다, 세게, 떴 다, 다, 다, 떴 다, 다, 다, 다, 랑이신이랑 이거는 윌스미스.. 일단은 뭐 하나, 둘, 저 이제 신화는 마무리했고, 이제 전설밖에 안 남았습니다. 전설까지 같이 그날까지 열심히 저랑 같이 한번, 제기 한번 요번에 좀 드릴 테니까, 솔직히 이거는 가져갈 만하다. 이거는 가져갈 만 하니까 기좀 받아서 어... 열심히 들어 합시죠. 예, 네? 파이팅 합시다. 예, 아. 그고 구독은 어뭐 그런 거좀 눌러 줘요. 구독은뭐 버드 틱 누르면 제가 행복해지니까. <웃음>